안녕하세요. 수습강입니다. 제 영상 중에 쉐이편에 지금도 가끔 달리는 댓글이 어떻게 그렇게 길게 손톱을 기르시나요? 얼마나 기르신 건가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기르는 건잘 먹으면 잘 자랍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간도 한 서너 달 정도 쭉 기르다 보면 이렇게 자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잘 먹어서 잘 길러낸 손톱을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게 오래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 유지하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손톱 유지 관리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정착한 규젤의 기초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제품을 소개하기에 앞서 규젤 브랜드가 항상 강조하는 문구가 있어요 바로 기초젤이 확실한 뷰젤 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기초 제품을 신경써서 만들고 확실하게 기초가 좋은 브랜드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뷰젤엔 다양한 종류의 기초젤이 있어요 각 쓰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서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시면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종류가 많아서 무엇을 써야 하는 건지 이게 다 필요한 건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제 나름의 조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사용하는 방식과 그에 맞는 추천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제 손톱 상태예요 영상을 찍기 위해 오프를 해둔 상태인데 제가 원래 손톱이 단단한 편이기는 하나 이두 번째 손톱이 개그 중에 가장 얇고 휘청이는 손톱인데요. 이렇게 휘청이고 누르면 벌렁벌렁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평소에 기초 제품을 사용해 보강을 해둡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뷰젤의 기초 라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프로틴 pH 프렙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바로 이 퓨어 아세톤을 사용해서 손톱 표면의 유수분을 제거해줬는데요 아무래도 퓨어 아세톤은 성분이 독하다 보니 손톱 표면이 하얗게 부식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뷰젤의 프로틴 pH 프랩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효과적인 유수분 제거와 베이스의 고정력을 높여주는 제품이에요 알콜 프리 제품이라 알콜이 들어있지 않고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프로틴 성분이 들어있어 손상된 손톱에 영향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손톱에 직접 사용해 볼게요 더스트를 다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의 손톱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건 타사의 본더같이 끈적한 접착제 같은 게 아니라 피부에 발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발라주면 큐티클 쪽 피부에 있는 유수분까지 꼼꼼하게 잡아줄 수 있겠죠? 자세히 보시면 삭 하고 빠르게 건조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싹! 이렇게 에탄올보다 건조가 빨라요.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덧발라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프로틴 pH 프렙을 발라 건조시켜주고 난 뒤에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이 뷰젤의 쫀베이스 젤이에요. 바르고 경화를 시키고 나면 표면에 미경화젤이 쫀쫀하게 남는다고 해서 쫀베이스라고 이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일아트 하실 때 사용하기도 너무 좋아요. 쫀쫀함이 남는 정도지 미경화가 막 묻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미경화를 닦고 나면 끈적임 없이 매끈하게 탑젤에 버금가는 광택이 나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산성분이 없는 퓨어 베이스 제품이라는 건데요. 제품에 산이 많이 들어있으면 유지력은 높아질 수 있지만 오래 방치하면 손톱이 부식돼요. 그런데 뷰젤의 쫀베이스는 산성분이 없음에도 이 쫀쫀한 제형 때문에 유지력이 오래 가고 리페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뷰젤에서 나오는 모든 베이스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프로틴 pH 프랩을 만나면 손톱 표면의 조직을 견고하게 만들어 리프팅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쫀베이스의 제형은 이렇게 약간 묽은 듯 하지만 뚝뚝 흐르는 정도는 아니에요. 쫀베이스를 바르실 땐 평소 베이스를 바르듯 위에서 아래로 쭉쭉 내려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적은 양의 베이스로 손톱 표면에 치대듯 눌러서 밀착시켜가며 발라주셔야 해요. 산이 많은 베이스 제품과는 다르게 이런 퓨어 베이스 제품들은 자연 네일과 베이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기층을 최대한 줄이며 바르는 테크닉을 써주셔야 유지력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바르기 전 손톱 표면에 스크래치를 줄 때도 180 그릇 이상의 높은 그릿수를 가진 샌딩버퍼를 사용해서 강한 스크래치를 만들지 않는게 중요해요 얇게 한콧 바르시고 베이스가 너무 얇다 싶으신 분들은 베이스를 두번 발라주셔도 되고요 저는 베이스를 얇게 한번 하고 다음엔 바로 이 제품 뷰젤의 멀티젤이에요 이름 그대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베이스 위에 발라서 베이스를 보강해주는 용도의 제품인데 그냥 이걸 베이스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아트 중간중간 오버레이 용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전 주로 오버레이 용으로 사용하곤 합니다만 오늘은 베이스 보강 용도로 사용할게요. 제형은 이렇게 약간 묵직하게 딸려 올라오는 정도의 제형이에요. 너무 꾸덕한 정도가 아니라 오버레이를 할때 컨트롤하기 좋은 정도의 제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손톱에 한번 올려볼게요. 사용 전 브러쉬 대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걷어주시고 적당량 떠서 올려줍니다. 오버레이로 두께감을 주실 땐 이렇게 브러쉬를 너무 눌러서 바르시기보다는 약간 공중에 띄워서 젤을 끌고 다니듯 컨트롤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손톱 가운데에 젤을 먼저 올려주시고 사이드는 살짝 눌러서 발라줍니다. 사이드 부분까지 같이 뚱뚱하게 오버레이가 되면 손톱이 뚱뚱 넓적해지거든요. 반대쪽 사이드도 살짝 눌러 발라주시고 가운데 부분은 공중에서 살짝살짝 살짝 터치하며 볼륨감을 살려주시고 손톱 끝 역시 뚱뚱해지지 않게 뭉친 젤을 잘 걷어주세요.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 끝이 뭉친다 싶으시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뭉친 젤을 끌어올려주며 모양을 정돈합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손톱의 가운데 부분에 능선이 살아있게끔 볼륨감을 주는 거예요. 저 가운데 부분의 명칭을 하이포인트라고 하는데 하이포인트를 잘 살려서 젤을 바르면 손톱이 훨씬 길고 슬림하게 이뻐보인답니다. 멀티젤의 제형이 막퍼지거나 흐르지 않아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동안에도 피부로 흘러내리지 않고 레벨링도 좋아서 알아서 표면이 매끈하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베이스 단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면 젤레일의 유지력도 높아진답니다. 게다가 멀티젤이 큐어되고 나면 튼튼하지만 유연한 탄성이 있어서 너무 단단하기만 하면 강한 충격에 쉽게 깨지거나 금이 갈 텐데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컬러를 발라주셔도 되고요. 난 그냥 일단 무작정 손톱부터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바로 탑젤을 발라주시는데 이 뷰젤의 오버레이 퍼펙트 탑젤, 오퍼탑, 부르기 좋게 오빠탑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오버레이가 가능한 탑젤이고요. 고광택 노나이프 탑젤입니다. 제형은 너무 묽지도 너무 띡하지도 않은 다루기 편한 중간 정도의 제형이에요. 손톱에 사용해볼게요. 제가 탑젤 바른 영상이 날아가서 급하게 다시 찍느라 지금 슈프림 컬러젤을 바르고 샌딩을 해놓은 상태예요. 바를 때 제형을 보시면 오버레이 탑이라기엔 살짝 묽은 느낌이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빠 탑의 특징이 너나이프 탑인데 두번세번 번 겹쳐 발라도 리프팅이 없다는 거예요 간혹 타사 제품 중에 논탑 위에 또 논탑 바르면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규제의 논탑은 겹쳐 발라도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용으로 쓰셔도 좋아요 이게 사실 너무 띡해도 컨트롤이 어려워서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빠탑은 어느 정도 두께감도 주면서 레벨링이 엄청나서 표면이 이렇게 매끈하게 표현이 됩니다. 큐어링 후에 광택을 보시면 조명이 매끈하게 비치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별다른 테크닉 없이 발랐음에도 이 매끈한 표면과 광택이 정말 놀라워요. 논탑이래도 큐어 후에 바로 표면을 만지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살짝 주시면 더 깨끗하고 매끈한 광택이 오래갑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뷰젤의 기초 제품과 제가 평소에 하는 기본 관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전 이렇게 해두고 이 위에 피로프 베이스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곤 합니다. 그래서 속오프를 잘 하지 않고요. 손톱이 자라나면 리페어를 하는데 리페어하는 방법과 제가 몇번 언급했던 요즘 애용하는 제품 슈프림 젤의 소개를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